최고죠? 하나님이 정말 예술가이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공연할 연극은 이기풍과 제주해녀라는 연극입니다 110년 전 바로 이곳에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3일을 굶으시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맨 먼저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해녀였습니다. 해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주도에는 9,500명의 해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육집으로 출항물질을 나간 7,265명의 제주 해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해녀 중에 예수를 믿는 분은 28분입니다. 우리 제주 선교의 키워드가 제주해녀 선교입니다 저는 제주해녀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의 목사입니다 11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이땅 제주를 찾아오신 이 기풍 선교사의 그 평양의 복음을 이제 제주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꿈꾸며 제주해녀가 통일의 복음을 들고 성향을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CCC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기풍과 제주해녀라는 연극은 이기풍 선교사님의 딸인 이사례 권사님께서 쓰신 순교보라는 사료에 입각하여 그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 이 땅이 한반도 통일을 이룰 평화의 복음, 통일의 복음의 교두보가 될 것을 믿으며 이 연극을 CCC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사름 아닌가? 이아처에 바당에 허혈마랑 사름 오실 건디? 아이고 숨쉬어 원. 아이고, 아이고, 죽어버리신가? 한번 거셔보까 아이고, 죽어버리신게, 숨안 쉬엄신게. 이리 외박사람죽어분생이우다게 아이, 고게이래들와봅써양 아이고 이 노릇을 한번더어 i n 으로더 h 지거보카어어 어. h Oh, 아신게 h oh. o 게 oh. o 숨쉬엄신게 oh. h oh. o h 아이 뒷사람 아니지야 아이고 어느 밖에서 옥대가 아, 어디서 왔느냐고요 아난 말이요 평양에서 왔소이다 평양이 어디 가나혼버 들어본 데없소다마는 평양이 어디 거 평양을 모른단 말이요 평양은 말이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녘 땅이요 거기서 왔소이다 아, 평온 어니이 이리 뭐래 없대가 이리 무시거래 이리 꺼져 왔마심 난 목사올시다 이 기풍이라고 하오 이 제주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소이다 예수님은 누겠고 난한번 들어본 데였소다 왁왁 코우다원 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소 내저먼아먼 평양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여기 왔소이다 그런데 내 지금 말을 많이 할 수가 없고려 너무 배가 고파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혹시 먹을 것좀줄수있겠어아이 개민 그 예수님이래는 어른은죽어 a 어어이 꽝. 죽어 a 어른이 나 꽝. 무슨 상관이 수가? 어, a m e 경호고, 경호고, 고일 굶어 쉬면 막 배고플 건디. 아, 살아 직후가게. 하이이 이거 원 어떤 a 고고 in. I came i 만 I c a 아, 나의 아까용 바당해강 물질행 자방온 구쟁기형 전복이형이신데요, 꿈 먹어보구가 경허캐 넘인 일이 스파이..... 수다마는. 고맙소이다. 예수님의 축복을 비겠소. 맛있소이다. 아주 맛있소이다. 예수님이 누길 꿩? 난 무신 거랭고람 신디 막 왁왁 거고 한번 들어본 데어서부나 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참말로 아니 우리네 예. 그자 바당에 들어 영 태화계 영영 모무지여 영 그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랑 와들랑 와들랑 거멍 그자 물질러는 해녀우다게 아니 언제 죽을지 몰랑 와들랑 와들랑 하는 해녀신디 죽지 않은 영원히 산대놈인 그건 무슨 말일까? 이 어른도 원희어뜩하기가원 원? 아이고 참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개민 이 어른 나과꼭 고튼 어른인 게 맛이. 나과꼭 고튼 어른이란 맛이. 이 나도 이 어른 고추 죽은 목숨 하니까 나이어른한번 믿어 복구다 나과꼭 고튼 어른이란 아니 예수님이 당신하고 같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이 당신하고 꼭 같다니요 꼭 고튼 게 맛이. 나도 그자 자식새끼형, 서방이형 먹영살리제 너는 바당에 들어 온 그자 물질하는 목숨 그거 죽은 목숨이죠 개민, 사은목숨이과평오고이 예수님이래는 어른도 나때문에영 죽어본 어른이 난꼭 같은 게마심 어, 그렇군요. 듣고 보니,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이다 그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웃음> 아니 사랑원대노민 그건 막형 조항원대노는거 아니 꽝. 아니 이해녀년 얼굴 한번본 뒤에 신그예수님이라는 어른이 해녀년을이 해년년에 해녀년을 무사 조황쿠가 <웃음> 그자 그 어른들이 무사이 해녀년을 좋아 허쿠가 천말로 <웃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당신도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개민 <웃음> 아이고 개민은 나의 생각해보난 정말 그 말은 촌말로 맞은 말 마씨 나죄 하영 저저 수다게 나의 영 바당에 들어 물질러 당 들어 왕 옆집이 개똥이어 먼그 망살이서 영 망살이서 전복이영 구쟁기영 솔재기영 아사불고 나영 <웃음> 죄많이 저저 수다게 아이고 걔난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래 너너 어른이 죽어분한 나막 미안한 마음이 꼭 양! 또막고마워그 어른 얼굴이라도 한번 봐주시면 어른 몸도 먹어 좀 수다게! 평헌디그 어른 또옷고 죽어부렸대 넌 난! 아이고 이 노릇을 얻던 얻고! 그막 조드라 좀 수다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겠소. 제주도에 잘 오셨어. 제주도에 잘 오셨어, 이자.